인연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. 저는 도박을 해서 집과 돈을 다 잃어버린 거지 1일차인 거지라고 합니다. 저희가 제가 이제 살 곳은 이 쓰레기장 골목길이에요. 그어적 귀족 귀족 귀족 오늘 참 그렇게 맛있는 거안 나오네. 아 참, 어? 어, 선배님 어? 안녕하십니까? 저 오늘부터 여기에서 같이 살기로 한인 거지라고 합니다. 아 그래 그래. 어, 어디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볼까? 신생 음, 음. 어, 거지라서 그렇지. 아직 샤워 향이 살짝 나는구만. 아, 그렇다면 혹시. 여기서 제일 높으신 분이신가요? 헉, 그분을 찾는 건가? 네 그분을 찾아, 찾아가라고 하셔가지고 음, 그러고 보니 그분이랑 너좀 닮았구만 <웃음> 그게 무슨 일단 따라와 아, 네. 네. 톡톡 에? 신참이 왔습니다 에이, 에이, 무슨 일이 어, 어, 안녕하십니까 있... 저 오늘 여기서부터 살기로 한 잉, 여맨이라고 합니다 어! 그... 얼굴이 깜깜어서 안 보여 얼마나 샤워를 안한 거야 아, 난 원래 하였다네 나 <웃음> 아, 안녕하십니까 저안 씻은 여기... 지 50년이 지났더니 이렇게 돼버렸지 근데, 어 여기 아는 사람이 선생님을 찾아가면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아, 이 동네는 바로 네 이름부터 아주 공격적이라네. 후두라네 후드 후드에서 살아남기? 자네는 오늘 후드. 후드에서 살아남기를 배우게 될 거야. 헐. 이곳의 좌우명은 첫 번째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. 뭐죠? 방심하지 말 것. <웃음> 방심하지 말 것. 난 당신이 왔다고 해도, 당신 같은 초자가 왔다고 해도 긴장을 놓치지 않지.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살아남는 거죠? 저기 옆에 검은 봉지 보이네? 네 설마 거기서 돈이 될 만한 거다 꺼내서 판다 휘셋 뒤져 뒤져 뒤져, 뒤져, 뒤져, 뒤져 뒤져 뒤져 선배님 저 이런 거잘 못하겠어요 어? 종이가 나왔어요 이거 비싼 건가요? 자네는 시작... 후두에서 이제 이름을 다시 바꿔서 활동해야 될 거예요 뭐? 원래 이름을 버리고 말이에요 아 어, 그렇군요 그러면 선배님 이름은 뭔가요? 아내 이름은 아 잡초라네 잡초 역시 잡초같이 사셔서 그런지 얼굴도 잡초같으세요 아 칭찬 고맙네 여기선 그게 칭찬이네 나도 외국 이름이 하나 있긴 하지 뭐죠? 내 이름은 왕초초야 왕초초, 왕초초. <웃음> 어 여기다가 팔면 되는 건가요? 아, 여기, 아, 아, 아. 조심해 그, 그에게 그 물건은 조심히 건네줘야 될거야 알겠습니다 오 아이폰도 나오나봐 신발이 제일 비싸고 어? 아직 10년 동안 그걸 주운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지 제가 어, 그, 지금... 음... 그거 주면 레전드야 제일 비싼 게 휴대폰이네 휴대폰 이게 뒤집으면 나오면 대박이네요? 그러면 은 이제 왕초초가 인정해주지 그런데 이런 막대기로는 어느 세월에 부자 되나요 이거? 집도 사야 되고 강남에 집도 한채 사야 되고 애들 학원도 야, 보내야 되고 자네 이름은 정했네? 저 정했죠 저는 푸드라고 형했습니다 아니네 아니네 그럼요 그런 닉네임을 쓰면 모두가 어자네를 약보일 거라고 미국식으로 가세 영어를 뭐... 좀 섞어서 네 플라스틱으로 가세 <웃음> 알겠습니다 좋네 플라스틱 착착 이제, 달라붙는구만 이제부터 저를 플라스틱으로 불러주세요 왕초초씨와 어, 잡초씨 그래 어 5원이나 벌었어요 우리 후드는 또 나누는 법칙이 있네 나눠 <웃음> 원래 후드끼리는 나누는 거야 절대 5원을 벌었으니까 절 우리 둘다 2원씩 오. 가지고 너가 1원 가져 절대 안줄 거예요 저 제가 하나 배운 게 있거든요 절대 방심하지 말 것을 잘 배웠구만 삐? 아! 왜, 왜 그러세요? 왕 아! 추추 아, 씨 공부한 거다 뭐 잃었어 왜요? 도박했어!!! 왕초수 시기는 이곳에 있는지 벌써 20년이 지났네 하지만 근데도 도박... 여기서 못 나간 이유는 도박에 빠졌기 때문이야 그래 나 플라스틱 이렇게 쓰레기나 주우면서 부자가 될순 없어 나도 도박을 하는 거야 1%의 확률로? 오, 100달러를 벌수 있군요? 오, 이거 잘 되면 반팅 반팅 나 조금만 뽀지 줘야 돼 알겠습니다 오 해봐 꽝 광+ 광+ 광+ 광+ 광+ 광+ 광+ 당첨! 당첨 광+ 광+ 광+ 광+ 광+ 광+ 광+ 광+ 광+ 광+ 광+ 광+ 광+ 광+ 광+ 광+ 지 광+ 광+ 광+ 광+ 광+ 또 당첨! 오, 오, 또 광+ 광+ 광+ 광+ 광+ 광+ 광+ 광+ 광+ 광+ <웃음> 그만하고 일단 10%를 나한테 좀 논아줘 <웃음> 어, 그만 써야겠다 안돼 오늘 저희 10% 넘겨주기로 했잖아 내가 이거 알려줬잖아 선배님 저는 옷을 살 겁니다 음, 아시... <웃음> 구두왕초초 <웃음> 구두왕초초는 널 기억하겠다 거기 <웃음> 저기... 잡초씨? 왜 우세요? <웃음> 난내 이름값을 하지 못했어 꺾이고 말았어 꺾이고 말 <웃음> 20원을 썼는데 <웃음> 잡초 돈이 없구만 자네 왜영갈러 밖에 없네 그렇게 쓰레기를 치러 <웃음> 는데 <줄였는데> 말이야 <웃음> <웃음> 구독 잡초선생님 부대됩시다 저희 우리 부자 돼야지 자네는 꿈이 뭔가 이 후드에서 나가서 뭘 하고 싶지? 나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게제 소원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짜장면 아주 기발한 고민이고만. 그거는 진짜 부자들밖에 못 먹는 거잖아요. 아내 10년 전 그녀도 짬뽕이 그렇게 먹고 싶다며 투두를 탈출했지. 백 달러. 응 맞아. 버스 티켓? 버스 티켓. 있으면 엄청난 걸 죽으러 갈수 있지. 바로 할렘으로 갈수 갈 있어. 버스... 할래 물가는 버스티켓이네 더 넓은 곳으로 갈수 있다는 거군요 더 좋은 게 나온다 이 말이지 나는 거기로 가야겠어 지금도 어... 끊임없이 모은다 버스티켓이 어딨지? 거기 그, 말고 그 물건 파는 곳에서 물건 사는 곳 말고, 말고 사는 곳 말고 파는 곳에서 허 플라스틱 잔에 재활용 되고 싶나? <웃음> 머리를 똑바로 굴리는 게 좋을 곳에 저기 버스티켓이 옆에 있잖아 옆에? 어딨지? 여기 어, 여기 버스 있잖아. 티켓이라고 써있잖아. 어 그러네? 이 버스 자, 티켓만 있다면 그럼 저희 더 넓은 세상으로 가서 더 좋은 쓰레기를 줄수 있다는 거예요, 잡초 씨? 아 네, 물론이지. 내 가슴팍에 있는 그림도 웃는구만. 이번엔 진짜 나무 막대기 바꿀 거야. 좋았어. 그러면은 우리 이 거지 세상에서 과연 진짜? 이 거지들은 버스 티켓을 구매하고.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? 좋아요, 구독하기 해주세요! 안녕!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<놀람> 안녕!